니가 그립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네가 환하게 웃던 것도 짜증내던 것들도 하나같이 다 생각나 그때 넌 유난스럽고 집착한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네가 이해가 돼널 외롭게 해서 이제야 너에게 너무 미안해 눈물이 나서. 아무도 모르게 숨겨본다 내게 참 잘했었지. 그때 무슨 자신감이었는지. 내겐 과분했던 너인데 함부로 대해서 이제야 너에게 미안해. 눈물이 나서. 혼난. 계서 아픔을 아는 척한다 아무도 모르게 숨겨본다